온다 안녕하세요 우와 유진아 왕잉 언니 안녕 잘 보았다 유진아 오 안녕 반갑습니다 저 방금 인기가요 끝나고 지금 퇴근하는 중입니다 따라단 약간 보고 싶어가지고 켰습니다 음, 오늘 어떻게 잘 보셨나요? 다들? 저 엄청 긴장했는데 이조원이 좋아할지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는 내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끝나고 콘서트 연습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짧게 다만 하려고 켰습니다. 너무 잘하더라고 다행이에요. 첫방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첫방첫 방이었어요. 엄청 민주 선배는 어떤 조언 해 주었어요? 민주 언니가 새벽에 카톡을 남겨놨더라고요. 뭐 잘하겠지만 뭐, 뭐 자기도 엄청 떨렸었다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귀여웠어요 유진 수고하셨습니다 오 뒤에 뭐야? 안녕하세요 민주선배 축하합니다 지니 너무 잘했어요 오늘 유진이 눈웃음 장난 아니다 근데 이거 제가 어색할 때 나오는 그눈 없어지는 웃음 아시나요? 그 웃음입니다 MC 데뷔 축하해 유진 박수 제가 원래 오늘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예쁘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막짠거좀들먹고 이래서 원래 이거 끝나면 막 마라탕이나 로제 떡볶이나 소고기 이런 거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음, 내일 점심에 맛있는 거를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다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인기가요 보셨나요? 다들 점심은 무엇을 먹었는지 지금 5시 30분이니까 이제 곧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점심을 뭘 먹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내일 맛있는 거 먹자 마라탕 맛있겠다 마라탕 시킴! 오 김치볶음밥 먹었지 마라탕집 차려줄게 진짜인가요? <웃음> 마라탕집 점심에 탕수육 먹었어요 점심 못 먹었어요 저녁에 닭발 먹으려고 닭발 맛있겠다 전 무뼈 닭발이 좋습니다 소고기 제가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좀 됐는데 소고기 집에 갔는데 거기 소고기도 진짜 맛있었는데 그 된장마리죽이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맛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만약에 소고기 먹는다면 그 집을 꼭갈 거예요 된장마리죽 된장마리죽 아니고 된장마리죽 <웃음> 먹으러 갈 거예요 급식 먹었어요 오, 다리 급식 먹었어요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MC 하는 것도 진짜 걱정이었는데, 기블러브가 뭔가 어 막랩 같은 그런 약간 멜로디 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 처음 받았을 때도 엄청 무장했고 내가 잘할수 있을까. 그래 최고였어. 너무 이뻤어. 제가 머리도 또뭐 할지 엄청 고민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금 제일 좋아하는 머리를 했거든요, 지금은 <웃음> 근데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스페셜 무대 할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머리를 할까 하다가 뭔가 옷을 보고 나니까 되게 뭔가 생각보다 약간 좀 힙하고 힙하고 <웃음> 그래가지고 허니테일 여신머리 너무 이뻐 여신머리, 이걸 여신머리라고 부르는 건가요? 여신머리 아싸. 멤버 언니들이 엄청 그 메시지 계속 저 하, 하면서도 엄청 막어 잘하네 막어막 막 좋네 막 이렇게 <웃음> 얘기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이었어요 예나랑 채원이가 연습 도와줬다는 거 진짜예요 대신에 예나 언니가 좀 조금 귀찮아하긴 했는데 <웃음> 농담이고 엄청 잘 도와줬어요 아주언니도 같이 도와주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You're a a p r o e r not going to sing. I'm not g o 펜트하우스 sing. 요 m not going to sing. I'm not going to sing. I'm n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죠. 토요일 날부터 하니까 요즘 엄청 엄청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유진이 다 컸네. 뿌듯하다고 언니들 월요일이에요. 유유, 벌써 온건 홍콩 기대돼! 스타트 MD 중에 제일 맘에 드는 거저 이거 MD 찾아봤는데 그 케이스 있잖아요 이어폰 케이스 그거 그릴 때 이어폰 케이스 들어간다고 해서 엄청 열심히 그렸거든요 검돌이검돌이 엄청 열심히 그렸고 저 케이스도 바꿨지 롱요검돌이 하지만 내일 다시 원래 끼던 걸로 바꿀 거예요 이검돌이를낀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옷이 약간 좀 귀여우니까 한번 껴봤는데 이게 색깔이 확실히 뭔가 저번에 꼈던그 투명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귀여운 돌이니까 보러 습니다 큐트! 케이스 예쁘다. 유진아 혹시 돌잔치 때도 MC를 봤니? 아니요. 돌잔치 때는 아쉽게도 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인기가요 막그저 대기실 앞에 네 귀엽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같은거 붙여주시고 엄청 오늘 끝나고도 인사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막엄막 막 잘했다면서 박수 엄청 쳐주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빨리 다음 방송을 하러 가고싶어 보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요 칭찬도 엄청 잘해주시고 제가 낯을 아니요저 생각보다 낯을 많이 안 가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웃음> 제가 뭔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아, 막 앞에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잘 챙겨주셔서 행복하다는가? 사회 아, 소리가 좀 작다고요 제가 얘기를 좀 작게 했나 점심 뭐 먹었어 점심은 점심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뭐야 제가 그 대본 중에 제가 어제 막 잠도 잘 못자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막 근데 제가 엄청 열심히 대본 연습을 하면서 설마 잠을 설치겠어 아무리 어제 엄청 설렜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설마 이랬는데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깨버린거죠 어제 12시에 잠 들었는데 새벽 3시에 깨가지고 어잉 <웃음> 이게 뭐지? 이러고 다시 자려고 했는데 30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아 안되겠다 해서 이제 필름 카메라 오늘 이제 가져와서 찍을 거막 필름 어 뭐하지? 이러면서 막 고르고 책을 좀 읽어볼까 하고 책도 좀 읽고 그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설레서 그런 건지 긴장이 돼서 그런 건지 아무튼 어떤 의미에서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같이 이러다가 그냥 아침 요거트랑 뭐 이런거 저런거 챙겨먹고 왔어요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저 엄청 피곤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되게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유진이 교정기 뗐어요? 네교정기 뗐다요 지금 유지장치 하고 다니는데 네, 그 투명한 유지장치 맨날 이렇게 겹다 뺏다 꼈다 뺏다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예뻤어요 다행이다 오늘 잘했어 오늘 잘했어요 아첫 만남 그 영상 있잖아요 그 5초 인터뷰 이것도 있고 사실 그거 찍을 때 진짜 진짜 긴장하고 진짜 진짜 낯을 많이 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편집도 잘 해주시고 이제 MC분들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낯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난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다들 너무 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여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 이제 멤버들 만나러 가거든요? 근데 멤버들 반응이 어떨까요? 놀릴까요? 아니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줄까요? <웃음> 아니면, 음, 어떻게 해줄까요? 엘도 볼수 있는 건가? 유진 엔젤이요? 유진 엔젤? 근데 <웃음> 네, 작가님께서 오늘 대본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거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더 귀여운 상황극이나 이게 또 엄청 또 너무 너무 귀엽게 잘 만들어 주시니까 기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연습해 가겠습니다. 것 같아요 라고 <웃음> 놀릴, 놀릴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습니다아 맞아요. 시퀀스 200만 됐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팬사 할때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너무 너무 너무 그렇게 많은 분들 보셨다는 게 일단 너무 <웃음> 그, 뭐야. 뭔가, 어떻게, 뭐 제가 그때 혼자, 혼자 추겠다고 말했는데. <웃음> 아, 너무 부끄럽잖아요. <웃음> 그래가지고, 뭔가 제가 잘할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뭔가, 그래도 나름의 감사함의 표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네요. <웃음> 아무튼, <웃음> 감사합니다. 시퀀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디디 댄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좀 사랑해 주실 게 너무 많아요. 인기가요, 사랑해 주셔야 되고, 일단 인기가요보다 저를 아니, 아니, 인기가요만큼 인기가요만큼 저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TMI, my 아까워레츠 문 케이스를 바꿨다. 그리고 연어가 먹고 싶다 지금. 그것입니다. Justin you are amazing today. Good job. Thank you. 안댕댕 부끄럼쟁이 오오 연어 맛있겠다 저는 연어는 저는 그 소스에 찍어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소스에 찍어먹는 거 말고 소스랑 양파랑 같이 올려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콘서트 스포를 해달라고 엄청 엄청 많은데 안 돼요 비밀이에요 저희가 엄청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딱 스포를 해버리면 아마 우리 멤버들이 속상해할 거예요 타르타르 소스 맞아요 안유진 사랑이 궁금합니다 콘서트 스포는 비밀이죠 아니 근데 제가 그첫 만남 영상 때 진이 괜찮니? 훈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괜찮지 않나요? 아닌가요? 난 그거 진짜 엄청 엄청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봐요 엄청 열낼수 있을 것같아 지니 지니 크크크 땡땡 니니니 너무 괜찮아 완전 괜찮아 댄스 좋았다. 좋아요. 너무 괜찮지? 지니가요. 지니가요. 딱 좋아요. 괜찮은데요? 괜찮았어. 응난 좋아요. 지니가요. 축하해.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고했어. 많이 먹. 아요 이렇게 잠깐 잠깐이라도 이렇게 첫방 소감 얘기하고 하니까 좋네요 너무너무 좋네요 그리고 세로로 한거 처음이지 않아요? 그죠? 어떤가요? 세로 vs 가로 골라주세요 딴따라단 세로 vs 가로 세로 vs 가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예뻐 우리도 좋아 정말 오랜만이에요 잠깐이라도 봐서 너무 좋다고 가로 세로 세로 세로 세로 혼자 하는 거면 세로 명이면 새로, 여러 명이면 가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슬슬 가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댓글 딱 3개만 읽고 가겠습니다 아 잠깐 렉기 걸렸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수고했어 사랑해요, 유유유유유. 그럴 수 있어요 크크크 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크크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you, 하고 또뭐 할까요? 음. 하고 또. 하겠습니다. 오늘 초방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시 연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파이팅파이팅 인기가요! 앞으로. 바이바이! 끊을게요. 끊을게요? <웃음> 끊을게요 아니고? 게요 안녕.